컷하고 활용해 <웃음> <아웃. 웃음> <웃음> 뭐 만들어요? 어, 깜짝이야 지금 까르보나라랑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닭가슴살 들어간 치즈 머시기 지금 오늘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고기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책상 앞에 있던 소년은 숫자 대신에 빛들과 놀았지. 자. 책상 앞에 있던 소년은 숫자 대신에 빛들과 놀았지. 자. 책상 앞에 있던 소년은 숫자 대신에 빛들과 놀았지. 이렇게 고거과 놀았지. 이렇게 된걸 보면 그때 그렇게 참 잘했지. 빛과 놀았지. 이 보면 그때 그렇게 잘 내 보신 니니리니 버번이 그레니도 미. 아유야타니나아 준비 됐어? 응. 다 만들었어 먹자. 음 응. 와. 시. <목소리도> 음 와우. 와기미다 서버 서버 계란 박살레 어? 김치 The p u m egg a n a r b a e Oh, it's a good o t e 처음에는 그냥 시간도 잘안 지나가고 작업도 잘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맨날 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오늘 끝나는 날이 오니까 한달 완전 깔끔하게 끝냈고 작업도 진짜 잘했고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은 한열곡 정도 된것 같고 이제 이거를 조금 다듬고 디벨롭하는 과정을 이제 돌아가서 작업실에서 이걸 만들거고 일단 우리는 이번 한 달을 진짜 좋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번에 여기서 만든 것들만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챕터로 또 떠나지 않을까 저는 작업실에 따르고 또 다른 데 와서 즐기는 것처럼 다른 데까지 안가야 여기로 오기 전에는 이번 한달딱 까지만 하고 말자 이게 아직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게만 짧게 오.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와 보고 만들어낸 음악들 같은 가자들 이런 거를 다 느끼고 나니까 이거 밖에 할수 없을 것같아 이제 거의 30일간의 이런 여행은 마무리가 됐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끝났네요 끝났네. 뭐예요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 방금 눈물을 닦은건아니아나다 <웃음> <즐거웠다. 이거 누가? 웃음>